죄송 이렇게 이렇게 져 진짜 귀엽다. 미스터 트로트 네, 네. 6회에서는 죄송합니다. 박지현과 진욱의 진대진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박지현이 8대7이 한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박지현은 결과가 발표되자 눈물을 왈칵 쏟았는데요. 우는 모습까지도 귀여운 박지현의 마스터들은 팔을 이렇게 하고 온다 진짜 귀엽다는 반응을 보였고 관객석에서는 울지마. 라는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박지현은 진욱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애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연습 많이 했는데... 이렇게 터져. 이렇게 터져. 진짜 떠져. 귀엽다. 최근에 목이 안 좋아서 걱정이 조금을 했는데 응원 받고 노래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울었습니다. 아, 제가 울면 안 돼. 아, 아니야, 아니다 잘했어. 대단해요. 어. 잘했어. 미안해. <목걸이> 미안해. <잘했어. 목걸이>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미안해요, 빨리... <목걸이> 잘했어. 미안해. 미안해. 뚝. 잘했어. 너무 잘했다 죄송합니다 어 잘했어